도미님 반갑습니다. 하이님 오늘 또 뵙네요. 가야금 소리 좋죠. <웃음> 제가 노래를 원해서 그랬지. 이 노래는 제가 처음 들어본 노래 제목이 그냥 단죽에 있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워르라 쌍고동이네? 남이, 남인수 선생님 노랜데, 저는 처음 듣는 노랜 같아요. 엄청 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저 제가 아는 <알은> 노래면 은 <웃음> 가능하고 할수 있는 노래면 가능하고 모르는 노래는 안 되고 범인님 신청곡 한번 올려보십시오. 제가 아는 노래 같으면 해볼게요. 반죽이든 생그하기든 아예 한라사님 일단 불어자는 웁니다는 접수하겠습니다. 그 노래는 제가 아른노리니까 어, 반죽이 아니고 생음악으로 생활리듬을 생음악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접수하고요. 아 무스탕님 <웃음>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에서역 소야국도저 어, 반죽이 안하고 생음악으로 가능할 것 같네요. 일단 프로자 읍니다 하고, 에서의 서약업 들려드릴게요. 이, 이 노래 끝나면 일단 프로자는 읍니다 먼저 도전해 볼게요. 포항, 아, 구미에 계신 분인가요? 그럼 포항 일부 가시면 됩니다. 민수 선생님 노래만 찾아가지고 좀 음, 들어봤는데 노노 네. 노래가 너무 느 느려지는 것 같아. 조금 제가 이슬이가 저기 들어가 긴장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한곡더 들려드리고 프로즌 오미다 연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에스유소요 완주기랑 방뜨고계십시오 예. 저뭐 파인, 파인님도 마찬가지고 가끔 이제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파인님 말씀대로 저는 노래는 아닌 것같아 그래서 오늘은 노래는 안하고 어 연주만 한번 해보려 합니다. 이슬인좀 적게 먹고 그리고 참고로 그 우리 요 반주기는 32오케스트라입니다. 악기가 서른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건 마찬가지. 사실은 이제 전자 올겐 독주는 그네명 정도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베이스, 기타, 음, 드럼, 베이스, 기타, 드럼, 어 그렇게 베이스, 세컨 기타, 드럼, 올겐. 요 정도 한 4인조라는 느낌이 아무래도 저이 정도 한4인조라는 느낌 가능해요. 아무래도 그 노래방 기기나 반주기 기기보다는 전자 올겐 독주는 음질이 많이 딸려요. 실제적으로 그 끌어낼 수 있는 소리가 많이 없어요. 근데 이 반죽이라는 거는 32 오케스트라에요. 32개의 악기 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뭐 드럼 파트도 여러 가지가 들어있고. 그런 것도 조금 참석, 참석이 아니라 참석이 아니라 참고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프로젝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얼 소리 좀 적게 해보면 되려나? 어, 저. 버터도 래라또 <웃음> <웃음> <웃음> 어, 다른 맛을 내가 사전 한번 내가 사진 한번 해 볼게. 합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저는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안 계십니다. <웃음> 그리고 또 행제는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음, 우리 어머님이 저 하나만 놓고 돌아가셨어요. 네살 때. <웃음> 그래 음, 나이까지는 좀 그렇고, 좌우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추억만 먹고 사는 것 같아. <웃음> 자, 에서에서 바람 들어가겠습니다. 손님이 없습니다. 대인님. <웃음> 어, 여러분 다시는 그 청춘 고백 반주기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노래 한번 해볼까? 노래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안할게요. 없나? 반님 음감이 아니고 음, 음악의 그저 가족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가족이 가족 음악의 가족 사마음 오아음 뭐칠도함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에스 s 에소고 같은 경우는 가족 사마음이 D 마이너, 그다음에 G 마이너, 그다음에 A 7 요금아 가지면은 아는 노래는 자기가 아는 노래는 예습을 하면 다칠 수는 있어요 모르는 노래는 물론 못 추겠죠. 곡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온다온 예사람 뭐, 예를 들어 두만강 푸른 노래 그자 이론입니다. 물론 뭐 저도 초보지만 전문 그 연주인은 아니고 취미로 하는데 전문 연주인들은 다 그렇게 많이 하세요. 악보를 물론 보고 하지만 모르는 노래는 아시겠어요? <웃음> 아,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이거 아이세 이거 이거 이 언젠 제가 음치를 대인님 음치 탈취하면 그때 한번 봅시다 <웃음> 신춘곡 혹시 있나요? 없으면 제가 그냥 반죽이라 생각나는데 멜로디로 G 마이너 스케일 못봤습니다. 하루판 포사랑 바로 바로 들어갈게요. 아이씨 전주곡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전주곡. 전주곡이 생각이 안 나. 노래는 안 알겠는데 전주곡이. 아 감사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자, 혹시 창을 제가 연주하다가 못 봐서 신청곡이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갔으면 다시 댓글 달아 주십시오. 보고 제가 할수 있는 신청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너무 뭐, 뽕짝뽕짝 트로트 하는 것 같아서 뭐 신곡 있으면 반죽이라도 그냥 제가 노래 안 하고 하면 들리저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신곡 많이 좀 색다른 노래 한번 해볼까? 어... 생각이 안안 생각 혹시 생각나시는 분 댓글 달아주십시오 한라산이 삼동 정도는 칩니다 아, 예, <웃음> 나 무슨 말씀이 있겠다. <웃음> 아, 대님 강도 정성이구나 미운 사람? 미운 사람? 미운 사람? 이 누구 노래 쓰, 들은 건가 운사잘 몰라. 반죽이라면 일단 먼저 들어볼게요. 미운 사람? 미운 사람 노래가 많은데 누구 노래인가요, 미운 사람? 아, 김김 김재윤 기적 소리는 일단 접수해 놨겠습니다. 잘 사연님, 미운 사랑이 누구 노래죠? 안 아, 미운 사랑 사랑. 진미령이 노래 말씀하는 거 같다. 그죠? 그렇죠. 진미룡이 노래 어 오케이 진미룡 진미룡 진미룡 아이 아, 노래 들어봤지 에이씨 나 바보 아니야 바본 같아 나 이런 노래도 모르고 i 이돼 우리 t on me that I'm sorry. So, you know, I've been on the Kachi 는노래 i 하지 말 Pulpog. I'm not 죄송합니다 <웃음> 파이님은 완전 기 e 야 m 신 o t sure. i <웃음> 어, 풀꽃님, 풀꽃님 반갑습니다. <웃음> 어, 지금 가게 골방에서 그냥 마음도 심란하고 잘 지내시죠, 풀꽃님? 어, 풀꽃님이... 풍금님 안녕히 가세요.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신지 알면서 <웃음> 그렇게 물어봐라요. <웃음> 어, 아까 누누였죠. 누구, 그 기적 소리만 디스코 해야 되겠자 디스코, 디스코. 혹시 하다가 제가 마이크 좀 들어가니 이해해 라게좀그그 그다 그 그렇다 그죠? 일단. 디스코로 한번 달려볼까 기적 소리만 그런데 이, 이 노래도 제가 오리지널 제주곡뭐 모릅니다 <웃음> 그냥 노래 마른 노래, 노래 마른 노래 딴따따라라 딴따따따 이제또 와라 접수하겠습니다. 아야소리들리또 다행히 정하시구나. 이로이를 지금 아빠 안 보고 제대로 잘찾시는데한 20% 100%를 하면 한 20%, 20 정도 그럴만할 거예요. 파이님이 하도 가야금을 좋아하니까 이 연주도 한 20% 정도 보시면 돼요. 아빠를 안 보고 하고니까 이성한 열두 줄이었습니다이 음, 노래를 더 연습해가지고 아, 악보 럴 보고 정확하게 다음에도도전을 때도 해 보겠습니다. 행도이는또뭔가럴 <웃음> 때도 이 행? 때도 이럴 때도 이럴 때도 이럴 때도 이 음, 반갑습니다. 다들 가야금 소리는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막 제가 가야금 연주도 좀못 하니까 그런데 잘하면은 좀 매력은 있는 악기예요. 음, 참고로 가야 약간 이제 일을 하다가 저녁에 뭐 스트레스나 이런 저에 빠졌을 때 가야금 요거 좀 소리 좀 세게 아주 크게 크게 하면 스트레스는 풀립니다. 이렇게. 이게 DX7의 매력인 것 같아요. 가요금슬금. 아, 풀권님 노래 못하잖아. <웃음> 아 진짜 노래하고는 하 싶어 한번 도전해 볼까? 아니 제가 노래 잘하는데 n 마이크를 바, 바꿨어요 콘덴스에서 이걸 그래서 그런 것같아 옛날에 노래 잘했어 내려 to t 시고나는 숨으로 돌아간다. 자기 밖에 멀어도록 르도록만든어놓 남의 사랑 때렸고 간대 욕을 쓰나 남의 사랑 데려고 간대 욕을 쓰고, 사는 스파이크 이별을 남기고, 글쎄가 야하하하하하하하하하 들으면 안가요? 음, 네. 어? 학교? 어? 계속 학교? 다른 거안돼 봐야 되겠는데? 네. <웃음> 마이크가 안 좋다니까. 네. 아이 진짜. 진짜. 날씨가 많이 덥죠. 아, 어, 제가 하는 직업이 주방에서후라이팬 잡는 직업입니다. 일맨 중화육의 세프. 엄청 더우세요. 이렇게 떠덥네. 마이크 아, 좋은 거 아니에요, 싼거있상 거. 쉬워 쉬워한데 예전에는 제가 잘 나갈 텐데 이거 적고 썼습니다. <웃음> <웃음> 혹시. 신청곡이 들으면 한번 생각나는 대 멜로디 위주로 한번해볼게요아슬로우 노래도 브루스 노래를 많이 안한것 같다 한번 해볼까? 오늘? 사인님은 귀신 저는 제가 반죽이로 들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뭐를 몰라 반죽이로 한번 해볼게요. 고맙소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제가 이 노래는 악보를 보면 그나마 들이될수 있어요. 라사님은 그 제주도에 살고 계신가요? 우리 파인님은 요어정건이 많아. 아, 네. 자, 자, 유튜브에 잡막는건 제가 할줄 모릅니다. 한, 저 혹시 10분이나 5분 정도, 어뭐 혹시나, 우리 들어가신 계신 분들 중에서, 음 전자올겐, 뭐, 이런 악기 쪽에, 좀, 관심이 있다든가,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악기하고 전혀 관심 없는 분도 많겠죠. 김민호 님, 아예 신청곡 제가 할수 있으면 받아드릴게요. 한 10분 후에 해드릴게요. 아직 시간이 10시 18분, 한 11시까지 제가 할 계획인데, 예. 아, 골뱅이 님잘 지내시죠? 음, 혹시나 악기나 여론 쪽이나 그... 조금 뭐 이제 물론 이제 저보다 많이 아는 사람들은 프로님들은 뭐 궁금 안하겠지만은 좀 초보분들이나 지금 우리 채팅방에 들어가 계시는데 뭐 이런게 궁금하다 이렇게 글 낙시면은 한 10분 선에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이발해야되는데 제가 요쪽에 휴대폰 개나고 이쪽에는 이제 PC 노트북으로 개난데 노트북보이가이 완전 사람의 얼굴인데 미쳤다 이게. 걸베기 선생님. 아 반갑다 함께 어 아까 뭐신지이 뭐가 받아주나요 그랬죠. 어, 그래 그래 그래. 어네 음. 아, 예, 손님이 오습니다 고뱅이 형님 악기가 많이 있으니까 하나 주, 주려고 그런가 봐. <웃음> 한번 가야 되겠는데, 이 소까지. <웃음> 어, 김민우님 신청곡 한번 올려보시죠. 어, 제가 할수 있는 노래는 한번 내보고. 딱 주무시러 가셨는데 사람도 없는 같다. 좀금만 오래하고. 보자. 아... 얼마나 배우면... 글쎄요... 음, 저는... 저는 한 20년 했나? 취미로 한 게... 고등학교 때 기타를 잠깐 하고... 예전에 또 조금 하다가... 한통격적으로한게한 한 12년 전부터...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잊고 있었어요, 취미 생활을... 입고 있다가 11년인가 12년 전부터 다시 요건 악기를 하나씩 싸구라 악기를 사모게 되었어요 그 예전에는 좀 이제 취미로 좀 했고요 어, 존재의 이유에 예. 접수합니다 언젠가는 너와 한... 아 그것도 노래 불러야 되는데 노래 부르면 안되잖아 징해 진... 징해 징해 징해 어, 자사장님, 전혀 뭐 악기를 만져본 적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그뭐 기, 예전에 뭐 기타를 만졌다든가 뭘 조금 다른 악기를 아, 만졌으면은 바로 도전해도 됩니다. 기분은 되는데 안 했으면은 피아노 학원에 한 바일 바이러 보통 좀 소질이 있으면 3개월 정도면 땁니다. 음, 3개월 정도면 떼니까, 그렇게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보십시오. 뭐, 보통, 뭐, 잘사아님님은 정확히 이제 연, 별을 모르겠지만은, 저보다는 많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저는 공개해도 되나? 있어. 저는 57호 말띠입니다. 3년이 있으면 한갑데아사년 있으면 한갑이구나 그러고이 애들도 큰, 큰 애는 쉽도 가고 하고 뭐 그런 나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아기 내가 뭘 이야기하냐 아유, 하여튼 그래요 피아노 학원 한 3개월 해가 바이엘 정도 떼시면은 음, 기초는 되니까 이제 진자으 키보드 쪽으로 빼어보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웃음> 아저번도 좋구나 54사 한참 어리네 오4사서5님오내시면저번도 <웃음> <50, 웃음> <웃음> 어, 한참 어리고한참 아니고 죠은말구만 <웃음> 아, 김민호씨는 저하고 동갑이 말티인가 봐요 <웃음> 그래요. 뭐 다른 큰 질문이나 뭐 성적 질문 빼고는 다 제가 대답해줄 수 있나요? 어. 어, 골뱅이 소주님잘 사장님 지역이 어디시냐고? 답하시겠죠? 어. 가만 있어봐 김성희가 혹시 우리 친구 아닌가요? 성희 씨, 혹시 친구 맞으면 그럼 딱딱 따라만 따라와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장미 님. 제가 저 저렇게 어떻게 어게입니다 <웃음> 참고로 골뱅이 소주님, 소주 형님은 서울 강진구 계십니다. 아 그래 친구 반갑다. 잘 지내셨지? <웃음> 야 승희 친구 어떻게 알고 왔냐? <웃음> 어, 참고로 그 김승희 친구는 우리 고, 고추 친구라고 해야 되죠. 중학교 때 시골에서 친구예요. 중학교 친구네, 아, 반갑다. 친구야, <웃음> <웃음> 승희야. 지금 부산이... 부산 있지? 부산 있나? 장은 있나? 오우 오마이갓 자그 여자분? 여자 아닌데 남잔데 파인님 뭐 질투하는 거예요 뭐요? 아 성이 매일 눈팅했다고 자주 좀 들어가요 저 뭐냐 그 실망 말고 좀 클릭 좀 해줘 클릭하면 이런 식 부러요 자 우리 아까 신증고 그, 뭐였지? 어, 존재의 이유 어, 고함 아 연산동 부산 연산동 음, 그랬죠근데 그래, 살면 그래, 내가 동창 모임에 너도 알다시피 뭐, 내가 하는 일이 식당이라 주말에 시지를 못하니까 내가 못가고 그랬다 미안타 <웃음> 짱매 <웃음> 존재의 유가 언젠가는 그게 존재의 이유. 뭐 따로 질문 없는 것 같아서 저재의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요, 요, 이, 이 노래를 어, <웃음> 그 뭐냐 만족이 없이 하면 때면 반죽이 없어하고 아니면 반죽이랑 해볼게요. Okay. 존재이요. 런 데이의 노래가 많네요투라면 해볼까? 멜로디로 골뱅이 형님 완전 광고를 하셔 노래도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노래. I'm s o r m s o s o y m s o m s r r y i s o r y i o r r y i e d o r r y o r y s o r r i o m y i i y o r m y s i y 존재 이유. 이유가 너랑 다섯 개 쓰리암 넣까다이는 날 믿고 살아가도 괜찮겠니 이 남아 세상에 자, 사장님, 그, 저구의 하루는 없는데, 하루 노래가 엄청 많은데, 원래 김범수 노래를 그 저구가 부른 거 아닌가요? 하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여덟. 박양구, 박양구, 뭐 김정은인데, 제 생각은 그저구가 김범수 노래 하루 어, 아, 또 하루도 많네. 다해경시현트 뭐야, 하루는 왜 이렇게 많아? 자우이 뭐, 포지션. 아닌가요? 적구, 없다 없다. 하하가하하려드하게 하루가 얼마나 많냐면은, EX <웃음> 아이돌솔 <엑사이돌 소울> 하루, <웃음> H w a n 하루, NRG 하루, 김금모 하루, 김범수 하루, 김희슬 하루, 디에이트 하루, 하루, 민경훈 하루, 김정훈 하루, 나비효과 베 박영규 하루, <웃음> 왜저공가 없지? 박행, 심영구 이섬철, 장윤수, 사이사인이농가 자우림, 종현, 어, 포지션 엄청 많네. 어쩌지? 저, 저거가 차, 나올 텐데, 저거가 안나 잠깐만요. 혹시 그 하루 시작 부분 도입 아 알면 은 그... 댓글창이한번달아없시겠어요 시작 부분 한번 찾아보게 아 하루만 있어용 가요 노래 제목이?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놀람> 아, 형님 뭐 919로 구입라고요1 1 9 아니고 919? 919아저 <웃음> 야마 919아 야마 919이고거거 반죽이 엘프 919 말씀하시는 거요 형님 <웃음> 네. 잠깐만, 시간이 어찌 됐나요? 어, 뭐 따로 신경거 없으면 음. 하... 일단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어버이날 노래란거 틀어야 되겠죠? 어버이날 노래가 뭐 있더라? 어버이날 부모 같은 노래 괜찮겠네? 하고 틀고 제가 술 마시러 가는 거 아니고 화장실 한번 갔다 와서 요생음악을한거 하고 마무리 할거 같아요 <목소리> 근데 여기 잡다 보니까 밥만 먹고 산 이라는 노래가 있네? 설민이라는 가수인데 아, 이안 털어봐야 돼, but not i m 너 재밌겠다 이 노래 얼핏 이제 스쳐가다 보니까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슬랑살랑 서커터 분홍빛 조가서 천눈에딱 이 여자다 싶어서 가서 재밌 이거 그런데 그게 하냐? 살면서 달라져서. 괴로운은 <웃음> <개론은 웃음> 장난이 아니야. 아, 약간 그런 데야. 무릎 나온 그 바지 이제는 정말 싫어. <웃음> 섹시한 미으로 무드 한번 잡아봐 아 이거 딱 우리 마누라 이야기인데 어떻게 밥만 먹고 세상 사니 <웃음> 입만 열면 못타 형이니 어떻게 밥만 먹고 세상 사니 옛날이 그리워 아 재밌다 아형형 미군 형이 언제 들었어? 어떻게 들어오시요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올은 무슨 날가정에나 들어보시고 저도 어머님생각 노래 한번 해보고 마무리 세 sí. a oh, 잘해 드립시다. 저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아니 뭐 스승이었는가 봅니다. <웃음> 그런 뜻에서 아까 저 다른 신어저 누구냐 우리 유미 은행님. 제가 하고싶은 노래 한곡하고 마무리할게요 가자 11시에 다르가네 아 내일은 너의 날이 가자. 내 이런 어버리 어버리 어버이어버고어가리어버는가봐내가버리 어버리 어버리 어버리 어버리 어버들다잘리 어버리 어버리 어 행복들 버리 어버리 어버리 어버고 어버리 어버리 어버없 어버리 어버리 어버리 어버리 어버리 어버리 어버리 어버리 어버리 어버리 어버리 고 즐거운 연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파이님이 자꾸 가면 술 먹으러 간다 했는데 아니 귀신이여 내가 들락나락하면 손을 매장 못하는데 지금 술 취했어 <웃음> 다음에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끄는 걸 내가 몰라 이거 이거 찍어야 돼 이거 아 엔드 네끝